배워도 있어요일 번홀 6 8 m 터코박스팁박스잘 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본 앞에 일 번홀은 음, 앞쪽에 해저들을 네네 코스는 알고 있어요. 1 어, 번홀은 해저들을 건너서 그린이 어, 뒤쪽으로 이렇게 있네요. 이도 어, 괜찮다. 일단은 그린도 넓어보여요. 하즐리전 치고는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여기가 제가 공사 때문에 리뉴얼 중이어서 두 번인가 이렇게 돌아갔던 골프장인데요. 충남 논산에 있는 피닉스 골프장이에요. 파슬장인데 그래도 규모가 좀 커요 아 여기도 장마 때문에 그린이 피해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린 상태는 조금 아쉽긴 하다 근데 그린이 상당히 넓네요 그린 경사도 대박이야 핀쪽은 완전 좌측은 내리막이라서 핀 좌측으로 가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 홀긴 거리인 것 같아요 여기는 파스인데 드라이버를 다칠수 있는 골프장이기 때문에 연습하기가 좋은 곳이에요 이번 홀는 티박스로 가는 길목이 좀 풀이 무성하다 <웃음> 이게 뭐야? 개로 임시거리 130m입니다 2번 택박스이거 뭐라고 써 있는 거야? 2번 홀은 어, 원래 긴 거리인데 지금 공사 때문에 음식 거리가 130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는 클럽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유티를 응, 쳤어요 아우두우두아 아, 오랜만에 좋네 날씨 너무 좋다 아, 세영의 경사도 이렇게 있고 연습하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난이도가 좀 있어 평지가 아니에요 이번 월그림도상태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장마페가 지금 그린 공사 중이라고 해요. 보수 중이라고 해서 한번홀은 어, 80m 80m고요. 3번홀 살짝 내리막이에요. 페어웨이 상당히 넓네요 어, 3번홀이 가장 좋은 것 같아. 요 상태가 그린빼고 3번홀 페어웨이 참 넓네 어, 잔디 상태에 막 사장님이 탔다고 막 그러셨는데, 막 그렇게 생각보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는 나인을 개념은 없고요. 그냥 무조건 나인홀 두 바퀴에서 18홀이에요. 그리고 요금은 주중에 55,000원? 그리고 주말에는 5천원을더 받고 있습니다. 2인부터 가능하고요. 주중에는 혼자 오셔도 플레이 가능해요. 한번을 그리는 1, 2번보다는 조금 난데, 그래도 그린 잔디가 조금 탔어. 음. 4번 홀은, 이렇게, 이정표가 또 가다가 4번 홀이 안 나오고, 5번 홀 가는 화살표가 나오거든요?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그 5번 홀 가는 방향으로 쭉 오시면, 4번 홀이 나와요. 코스 이제 공사해놔서, 티박스도 되게 깔끔하게 크게 해놨네. 코스는, 아, 저 끝에, 어, 어 이제 좀보니다 하면. 사과 어, 끝이 보이시, 보이시는지 모르겠다 여기 그린이 핀이 보여요. 310m 어, 여기는 그래도 좀 연습할만한 공간이 좀 되네 망을 지금 공사하고 아직 계셔서 비피해 때문에, 태풍 피해 때문에 망이 이렇게 좀날아갔나봐요 그래서 타고사고만 조금 조심하셔서 플레이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이렇게 드라이버도 빵빵 때릴 수 있어서 연습이 잘 어,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 이 앞에는 그린 공사 중인가봐 아 증축해가지고 홀이 이렇게 좀 헷갈리는구나 육 6번을 150 여기는 쉬는 공간인가? 뭐지? 140? 240 뭐지? 여기 이 안내랑 이거랑 되게 달라요 근데 240이 맞는 것 같은데? 240 240 홀은 이코스 직선 코스고요 살짝 경사가 있긴 한데 거리가 240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린은 그린 핀니찌 이렇게 있습니다 중간에 본과 같은 장애물 하나 보이고 딱히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6번인가? 6번을 그리는 경사가 좀 있어서 아예 이렇게, 어, 지금 경사 보이시나요? 이렇게 2단처럼 언덕이 형성되 있어요. 그래서 경사를 이렇게 좀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딱 경사에도 저는 걸쳐있네. 여기가 7번홀이네 여기가 7번홀 그린 여기가 7번홀 택박스 아, 6번홀 내려오다가 여기 7번홀 치고 오면 딱이겠네 아 7번홀 그린도 뭐 말씀드릴건 없네요 이 상태가 거는 감음입니다. 감음 거리 7 0 m 요 홀은 어디로 가는 걸까? 홀은 아 아일랜드 홀이네. 계제도 건너서 이렇게 그린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그 4번 홀이 요 앞인데. 이게 4번홀이었고 5번홀이 있잖아요. 대신에 그래서 여기가 10번까지 있어요. 그래서 나 9홀 음, 연습하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내가 그렇게 와보고 싶었던 곳인데 여기 혹시 멀리 오면 기대를 저버리지는 않아. 요 특히 드라이버 칠수 있는 데는. 가격이 조금 18호를 무조건 다 돌아야 된다는 아쉬움이 좀 있기는 한데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아요, 저는 오, 100m! 마지막 골 100m 음, 직선 코스고 살짝 오르막 경사 있는 것 같아요 수요일, 이 상당히 넓습니다 마지막 콜은 100m